환경이 생물 음식품 때에주는과 작용이라고 보는 게, 니은디게스를 알수 있고, 음. 그러면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, 아니면 뭐 개체끼리의 상호작용? 이수 음. 있는 거, 뭐 그런 거에요 그래서 기억을 보면, 이거는 분해자는 생물적 환경에 의해 해당하니까 틀렸고, 쓰라존이가 눈썹들을 다가오는 거는 피식과 고식이니까,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니까 기억이 틀렸고, 어 아주 잘했어 문제 어렵진 않지? 네. <웃음> 그러면은 개체군 중요하니까 개체군 정의가 뭔지 한번만 생각해보고 가자 개체군이란? 일본이란... 개체군은 어 뭐지 일정 일정한 그 뭐라 해야 돼 일정한 면적에 사는 한 종으로만 구성된 그런 거? <웃음> 어 맞아 맞아 일, 어 일정 지역 한 지역 네. 한 지역.